너 진짜 아니야. 내가 너 만나면은 머리다물버줄 거야 그 담배 많이 피면은 뇌에 산소 공급이 잘안 된대 연비야 너 진짜, 이제... 안 먹어보고 진짜 산소 한번안 먹어 보고 싶니? 내가 안 그래. 먹어 산소 한번 못먹게 아, 해줘? 어린 친구인... 어? 우리 그러면 음. 그거 해볼래? 다른 게임이긴 한데 그냥 같이 할수 있는 게임 품멜 파티 한번 해볼래? 여섯 명에서아 품멜 파티? 어때 어때? 음, 네. 품멜 파티 재밌지 여러분 이게 품멜파티가 창작마당이 열리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맵이 이런식으로 추가가 됐어요 여기 보면 마리오파티6에 나오는 맵까지 이런식으로 타워링 트리탑스 해가지고 이게 추가가 엄청 돼서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자주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저희 직원즈 근데 2D가 오늘 용인 갔다오면서 일이 있어가지고 아직 도착을 못했어요 지금 바퀴 타이어가 터졌대 사고는 안 났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 못와서 지금 H 이 녀석 이 녀석 이때를 바로 채워버리지 이때를 노리고 멤버를 <웃음> 노리고, 노리고 들어왔고만 바로 노려버리지 이 녀석 그리고 이 녀석. 오늘 게스트로는 루별이 왔고요 가루별이라고 루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 부르는 루별이고요 음 오오오오오 어,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크모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크모야 유명하니까 루비얼이 잠깐 우리 컨텐츠 나온 적 있잖아요. 전에 페인 할 때. 맞아요. 요 음. 트위치에서 12시마다 노래 방송하는 그런 친구예요. 오 와! 그 목소리 연비야, 너무 좋아. 연비야, What? 미안한데 루벨린 목소리 좀 그렇게 조용히 줄래? <웃음> <웃음> 하쿠모 나랑 동갑. 나랑 동갑 연비. 아 그러게, 어파쿠모랑 연비랑 동갑이래 여러분. 그래서 바로 말놓더라 질투나게. 나한 일주일 걸어 오던데. 그러니까. 그러면 마술이 데꼬야 돼, 나입 마술이 데꼬야 돼. 우리 입 마술이 어딨나 우리 입 마술이. 맵을 뭘로 할까 여러분 이거 마리오파티 6 요거 맵 한번 해볼까 좀흥미롭긴해 이거 생긴게 맵이 준비됐으면 요즘... 이제 여기 준비 누르시면 돼요 거기 보면은 돌아가기, 그 누르고, 이제 돌아가기 어. 한번 누르고 아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아, 여기 있구나. 귀엽다 귀여워 애, 근데 애, 귀여워. 그 우리 시작하기 전에 루비어리는 내가 지금 뭐 여자 멤버를 구하고 있어서 그런건 아니고 <웃음> 르별이는 뭔가 잘 되거나 그러면 얼굴 공개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 저는 네. 상관없어요. 아 진짜로? 저는 마스크 캠방도 해본 적 있어서. 아 어, 진짜로? 아 진짜로 마스크 캠방도 해본 적 있어? 아 마스크 캠방을 혹시... 했었어?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가면은 약간 뿌옇게 처리된 마스크 쓴 사진 있어요.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아, 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아! 여기야 우리, 루리를 작년? 야, 것 이거 것 근데 잠깐만. 아, 나, 마리오 나도 파티 나도 저작권 음악 나오는 거 같은데. 잠시만요. 아, 이거 근데 효과음 음, 효과음에 묻어 있다. 망했다, 이거. 그냥 할게요. 아. 아. 어쩔 수 아, 없을 그냥, 것, 것 같습니다. 여금을. 어쩔 수 없다. 이거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그금이. <웃음> 어, 그러니까 효과음 볼륨을 한 20% 정도로 해놓으면 그래도 좀 들을 만해. 20%. 음. 20%. 저작권 걸리진 않겠지. 어차피 마리오 파티 게임이 페이스바를 눌러주세요. 네, 요거 이제 우리 주사위 순서 정하기. Uh -huh. 오. 오, 오 저기 위에 있고.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턴마다 미니 게임 진행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yeah, yeah. 저거 갔을 때 마리오 파티 스타 얻듯이 어느 정도 저 열쇠가 많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어 나부터야 역시 뭐 이런 하죠. 거 숫자는 내가. 잘 뽑지. <웃음> 이야, <웃음> 너잘 뽑네. 잘 뽑는다. 뭐잘 아, 뽑는다. 어, 루벨턴이야? 그 다음에 나겠는데 그러면? 어, 나 숫자 이 뽑아 안 돼. 나 마지막인가? 야, 근데 아, 루벨이랑 나랑 똑같이 온데 왜 나는? 루벨, 어? 루벨이가 먼저 주사위를 뽑아서 그래. Yes. 야, 여덟 칸 전지. 먼저 오! 갑니다. 오! 먼저, 오! 갑니다. 오! 먼저 갑니다. 방장 사기 맵이네. r 얼 리얼, 예. 리얼. 리얼. 오잇? 어 아닌 듯. 어어 아. 와돈 어, 잃었나? 아나돈 잃었어. 아 육원 잃었어. 육원 잃었다. <웃음> 대박. 어 나랑 오, 똑같아. 오. H 사장님 제가 갑니다. 사장님 <웃음> <이제> 바짝 따라가는구만. <웃음> 항상 옆을 보좌. 하여튼 저이니었어이 자식. 어. 내 아. 옆자리를 노리고 있군 이니었어 오케이. 거겠습니다. 와우. 오, 오, 이렇게. 여러분 미니 게임 있습니다. 아 점프하고 점프? 안 잡히하기 아. Q. 아, 아 제자리에서 오케이. 앞으로 가는 건 아니고. 아 그냥 제자리에서 하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준비. 아 어, 게임 같은 오케이. 느낌인가? 어떻게나 이런 거잘못 하는데? 왜 설레하는 목소리야 근데? 설레하는 목소리로 <웃음> <웃음> 못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웃음> 좋아, 좋아, 나 좋아, 좋아. 좋아. 안뭐안 앉았다. 앉았다. 아, 앉았다. 앉았다. 아, 나나초록색 가운데 나 초록색이야. 나 초록색. 왜안 오죠? 어, 아, 아,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점프. 안 점프. 안 자, 잠깐만 이거 타이밍이 뭔가. 아. 안 아. 안아 이거. 아, 지금. 그렇지. 그렇지. 앉았다가, 지금. 지금. 앉았다가, 아,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점프. 지금. 앉았다가 점프. 안 앉았다가 점프. 안 앉았다가 점프. 앉았다가 점프. 앉았다가 점프. 앉았다가 점프. 점프. 앉았다가 오 H 잘해! 연비랑 H야 이거? 어이이 아, 네. 아, 네, 네, 네. 아, 아이고... 봤네... <웃음> H 이 녀석 정말로 노리고 있군 와. 이 녀석! 별거 아니고... 아니 이, 생각보다 이녀석 자리 차지하겠어? 방금 굉장히 킹받는 목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 바로 저걸 노리려가는 거야. 오흐흐흐흐흐흐 <웃음>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그거라서 난 다른 2, 쪽으로 갔지 2, 2, 까비 나, 4, 1, 2, 3빠 어? 그거 아닌 것 같아 <웃음> 왜? <웃음> <웃음> 루벌이 아, 왜파쿠모한테만 엄격한 거 웃기지? <웃음> 야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야 이거 방향키 왼쪽 오른 방향키를 써야돼 십자가키를 써야되는구나 <웃음> 십자키까지 써야되네 오른 뭐야? 돌리는거 돌리는거 기우는거 기체 거. 선회 어. 아야 네. 음. 이거 어? 어렵겠는데 이거? 아 이거 어려운 어려운 정말 박수인데. 뭐 탈거 같은데? 어떡가지야킹카루 준비해라 <웃음> 아니 조작팀 못하겠대 십자가 좌우 왼쪽 스페이스바 쏘는거 와 이 n d then, t 여기 n t h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then, then, t h 아 n t 아 e n t 아 e n then, then, then, then, t h 이 n then, then, then, t h e 이 then, then, then, then, then,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어뭐 돼, 안 돼, 뭐야 공기. 저거? 뭐야 안 돼, 뭐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기 돼, 안뭐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뭐야 30개, 40, 30개? 사, 사, 40개? 40개? 30, 40개? 40개네 어야 누구 바로 앞이야 저거 아, 누구냐? 아저 어, 바로 줬어? 뒤에 생김 뒤에 다행이다 방금 누구 앞에 생긴지 못 봤는데? H H 뒤에 생겼대 H 뒤에 야저기 뭐야 다 아이템이야 저거? 뭐야 <웃음> 여기 다 아이템이야 싹다 아이템이네 어 근데 루벌이 먹겠는데 잘하면 응. 어 먹겠다 오, 먹었다 이건 뭐 여기서 오리쪽, 왼쪽, 하른쪽 왼쪽. 오, 와, 너 진짜야. <웃음> 아까까지만 해도 뭐 사십만 해서, 뭐 뭐. 와, 야. 야, 바로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웃음> 스무 살 등쳐먹으려고 그냥. 어, <웃음> <와>, 이거 좀. <웃음> 어허. 어, 와, 아, 이거 어. 점프맵. 아, 이거. 야, 이거 우리, 어? 이 이거 파쿠르지 이거는. <웃음> 오케이, 파쿠르. 오케이, 오케이, 파쿠. 오케이, 렛츠고. <웃음> 한숨쉬는사람 방금 두명 들렸다 <웃음> 루벨이랑 연비 좋겠다 <웃음> <웃음> 바로 간다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나만 따라와라 바로 빠르게 가해 바로 빠르게 <웃음> 바로 빠르게 바로 빠르게 기다렸다가 <웃음> 아악! 을별성이없구만 이겨서 너무 급했어 <웃음> 겁나 달려 겁나 달려 치키비전 <웃음> <초취미네 웃음> 이긴다! 치키비전 <초취미네> 이긴다 <웃음> 내가 얼음팔팔! <웃음> 다들 <웃음> 네. 어딨지? 왜 다들 안보이지? 어? 들어왔띠 어 나도 가고 싶은데 어? 우리 못 들어오나? 건가? 어? 못 어, 들어오나? 요, 어? 못 들어오나? 리타이어! 리타이어! 어 옆에 옆에 옆에 옆에 옆에! 어, 어, 어, 어 들어왔쓰 루베리 리타이어! <웃음> 아니 저거 맵맵 yeah. 맵 구조 바뀌는건줄 알고 갔다밟았안 돼. 오케이 딱 맞게 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에이 재미없어 너네 누구세요? 뭐하시는 사람들인데 지금 저한테 걸어 쓰는 거야? 안냥 친구야. <웃음> 어 어디야? 어? 이거 형 먹을 어, 만하다. 만한... 아, 루별이 먹을 거 같은데? 어, 그러네? 알 눌러서 한번봐볼돈 없어, 어, 돈돈 없어, 아... 돈 없어, 돈 없어, 근데 루별이. 루별이 돈 없어, 어차피. 돈이요? 돈? 떠요? <웃음> 돈이 뭐야? <웃음> 뭐야? 뭐야? <웃음> 영, 설명, 설명이 설 영어인데? 아, 이거가 창작마당 영... 거거든? 아, 이거 근데 어떻게 써있냐면은 떨어지거나 죽지 말래. 떨어지거나 아 죽으면은 점수를 잃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응, 응.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우리 잘하는 사람부터 노려야 됩니다. 이번 판저 일단 1등인 사람부터 목표가 가죠? 아닙니다. 1등 먼저 떨고드는 게 맞긴. 아, 어, 어, 어. 우와. 아, <목소리가> 오, 야, 잠깐만. 야, 야. <목소리가> 야, 잠깐. 잠깐만. 어. <목소리가> 아! 야, 이거 뭐야? <목소리가> 야, 잠깐만, 미쳤네. 야, 미쳤네 <목소리가> 이거. 야, 여기 어디다 이거? 와. 아니,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아니, 뭔데 이거? 잠깐만. 와, 다다다다다. 야, 한번 밀리면 이거 큰일 아, 한번 밀리면 큰일 나네. 아니 내 캐릭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야 H H H 현세 H 너무 잘해 지금 H 너무 잘해. 야 잠깐만 내 캐릭터 안 보여? 아나나나나나나나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이나 별이가 어 뭐야? 별이가 어, 누별이가? 게... 뭐야, 김가루 왜이 뭐, 에 잘한다면서요. 나꼴등인데요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아니, 뭐지? 한별이가 정신없어. 가 먹었어? 아니, 뭐야? 아, 못 먹었어. 못 먹어, 못 먹어. 돈 없어. 열쇠 40개 들어가네 야, 못 먹어, 못 먹어. 두고 가라. 근데 하나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먹으려고 하는 거는. <웃음> <웃음> 근데 너 욕심이 좀 과하다. 이거 선물 코스지 오. 아 근데 선물 을 못받고? <웃음> 야 진짜, 진짜 너무하다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게임이? 공지 질렸대 야 김가루 뭐야 너넌 이따가 무기고 가면 너한테만 쏘 받아 와 너무해 너 이따가 두고 보자 김가루 연비 안돼 그냥 와 안돼 안돼 아뭐 오늘 뭐 주사위 2 0 뛰우려 그러는거야 지금? 아니 아니 나도 나도 좀 그런걸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아이템먹으러 가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바로 바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까비 <웃음> 아니 루벼아 아니 내가 먹는게 그렇게 안될 일이야? 루비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고, 먹으면 안되긴 안 해? 아니 안되나 라고 이야기를 하려 그랬는데 40개가 계시더라고요으흐아 이거 아 이거 블럭 쌓기 아 이거 거의 리듬 게임이거든요 타이밍 맞춰가지고 블럭을 높게 쌓아서 저 위에까지 올리면 되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나몇 나 층이야 어딨지? 지금 어디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내 위치 찾았고. 어디까지 가요? 무조건 중앙이지. 아, 그렇지. 앗. 아, 아. 좋아. 아, 아. 가는 거야, 여러분. 오케이. 가는 거야. 자. 아이, 좋아요. 아, 좋아요. 리듬 게임? 어 리듬 게임이에요. 예. 아이. 아. 아, 아. 아, 아, 안녕이야. 채용, 조용, 조용조용용 조용. <웃음> 중이안 되잖아 아! 조용! 아니, 루베이 왜 이렇게 잘해? 야 루베이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뭐야? 잘해 왜 이렇게 잘해? 뭐야! 야 음악 하는 사람이라 다르네 하나! 2등 2등 2등 2등 2등 이등 아니 나 드럼 배웠는데? 아, <웃음> 드럼, 드럼 배웠는데 루베라 이렇게 아니지, 음악적으로 네이. 좀 재능이 있어야 돼 이런 건그지 네! 저거 하나만 아, 싸우면 되는데 오! 연비가 3등을 했어? 아, 와 네. 잠깐만 아, 나 이거 꼴찌야? 나 박자 감방 아, 왜 이래? <웃음> 어에 어 어에에에에 아 잠깐만 어? 아이고 내가 주게 진짜 노래 잘하는 순이네 아 노래, 아 노래, 아아 순이래. 음어 노래, 노래 잘하는 순이래 노래 제가 노래 못하긴 해요네 전 노래 되게 어개 웃기네. 음. 음어아 개웃기네 음 그러면 선물 한번 열어볼래 어 좋은 거다 어어 어디로 가어 이거 보물상자 앞으로 간다 대박 와 대박 와 근데 가면 뭐해 근데 열쇠가 없는데? 아 하하하하 하 <웃음> <웃음> <웃음> 그림의 떡이죠 <웃음> 그림의 떡이 되버렸죠 <돼버려죠. 웃음>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고 두번 두번 놓쳐 두번 놓쳤죠 <웃음> 야 이거 무조건 1등해서 이거 소용돌이로 자리 바꿔야 돼 <웃음> <웃음>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이거, <웃음> 이거 뭐야 대박? 하우스 오. 헌팅은 뭐지 이거는 잠깐만 아우스 헌팅 아 이건... 이거 뭐야 우와 맵이 넓네 생각보다 오. 뭐야? 어? 야 이거 어, 배틀그라운드인데? 총... 총이 있네? 오! 뭐야 나집 밖으로 팀 어. 아. 영비야! 죽어 이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죽으세요 루벨리 나이스! 뭐야? 와! 딸 피부 안 들었는데! <웃음> 무비 무비 무비 무비 아! 무비 아, 하명만 어? 쫓아 하명만 무비? 쫓아 아, 무비. 안 무비. 돼! 무비 무비 어. 야! 아, 바로 아, 반전이야! 바로 반전! 와어 아니다. 태어난다. 어, 아니 아니야. 세판세 판이야 세 판. 세판 안돼, 야저총총 버려 저거 저거 버려, 버려 버려. 어쩔 수 없어. 야, 아, 아, 총 아! 안돼, 총이 네, 없어요. 총이 없어요. <매> 아, 안돼 안돼. 안돼! 네네 샷건 아, 잠깐만 잠깐만. 샷건 샷 샷건 안돼. 야이 누나가 한 방이네. 제발. 아니 1 백육십 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잠깐 총. 총. 잠깐만. 잠깐 총. 총. 총. 총. 아, 내가 기간총. 기간 누구야? 정이 이 없어. 정이 없어. 정이 없어. 정이 없어. 잠깐만. 야, 저거 내 거야. 야, 저거 내 거야. 야, 멋진 건 사기지. 잠깐만. 잠깐만. 베라 우리 캠핑장 괴롭히자. 우리 캠핑장 괴롭히자. 자. 자. 대대 루비야라. 고고라. 아! 아! 아, 총이 없어. 어이듬아대 어, 일단 텔포는 없어. 텔포 없으면 됐어. 텔포 없으면 됐다고요? 뭐 어떻게 안 네가 텔포가 있나? 텔포가 어, 있네. 왜? 있는 왜? 어기 어디세요? 야, 뭐야, 못 쓴다, 메인이야, 못 뭐야, 써! 뭐야, 못 쓴다! 나 바꿨어. 뭐야, 나 누구랑 바꿔줬어? 어, 어, 뭐야, 누구랑 뭐, 바꿔. 어? 누... <웃음> 아, 야! 야, 이게 어까지 아 야, 이게 어까지 아 뭐야, 너왜 이렇게 운 없냐? <웃음> 와, 저렇게 처음 봤네? <웃음> 와, 엇가 왜 이래, 오늘? 아이 뭐야 이거 아 아니, 레이스야 아, 이건 아, 또아나 아, 아, 이거 싫은데. 아, 아, 싫은데 아 이거 별론데로인네아 그럼 아, 아, 아, 어렵던데 나비 행기나 조종은 참 재병인데 롤 왼쪽이 뭐예요 파크모 뭐, 그러니까... 운할게 제발 골 고마워 어? 롤 너는 왼쪽으로... <웃음> 왼쪽으로... 왼쪽으로 기울기 기울기 왼쪽으로 기우느냐 아, 오른쪽으로 기우느냐 알건 뭐야 야야 건들지 말라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마라 아, 이 몬스터구나. 아! 야야 야. 야, 야 위아래에 깔려 가지고. 아! 아.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야, 잠깐만. 아. 어려운데? 아니, 왜? 아니, 음. 위아래가 반대야. 아저씨. 이거 나 알았다. 알았다. 이거 나 알았다. 이거 나 알았어. 나 알았어. 여러분, 모르겠다는 뜻. 모르겠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 비밀이 있어요. 이거 그냥 가면 돼. <웃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 1등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냥 맨 위로 가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웃음> 어, 그렇게 하세요? 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웃음> 아, 예, 예 그렇게, 그렇게. 진짜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루비로 1등 하잖아? 사건 칠 거야. 근데 저게 진짜 정답이 어떻게 하지? 아니죠? Please? 저 지금 2렙 돌았죠? 숫자 2죠? 어고 갔다. 나이스. 호! <웃음> 나이스. <웃음> NO!!!! 야뭐 나랑 비슷하지? 에잉! 파크모! 어, 진짜 파크모 또꼴등임 그러니까 NO! no. no. 이러고 있어 no, 나 바로 나... 앞에 한 바퀴를 남겨두고 있었다고? 나나 나 너무 좋아 나보다 게임 못하는 사람 찾기 힘들었거야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어 파크모 능욕인데 이거? 어? 어. 바로 옆에 선인장 있었고 총 쏘고 샥샥건어 연비야 펀치 그 안돼요 <웃음> 한 언니, 어, 아. 이거 한 방에 죽었어. 나한 방에 바로 죽어. 어, 맞았고. 맞았고. 너 상도 노의 잘해요. 연비야, 언니, 너보다 언니. 젊고 이쁜 애가 왔어. 견제해야지. <웃음> 젊고 이쁘대. 아 님. <예쁘네>. <웃음> 아, 근데 내가 열세가 별로 없네. 언니, 아리 열세가 개많코드요 그래서 좀 들고 가려고. 아, <웃음> 야, 바로 죽었어. 우와. <웃음> 야, 연비 역시 견제하는 것 봐. <웃음> <웃음> 친구야 혹스, 혹스, 싱구야, 혹코 싱구야, 혹스, 싱구야, 혹스, 그.. 구야 혹스, 싱구스싱구 아 근데, 근데... 파크모 뭐 진짜 한번 어? 쭉 빨아 삐릴뽕 하면 진짜 달달하겠는데. 그러니까. <웃음> 아석으로 <좌석을 웃음> 한번 쭉 아니 열 개밖에 없어. 바로 빨대고막 가지고 아 이거 어, 이거 재밌지. 아, 아, 이거 재밌지. 어, 그냥 겐지, 무조건 계속 왼쪽 클릭하면서 징징징징징징징징징. 아, 그냥, 그냥 WSD 좌클릭 좌클릭 좌클릭 하면 돼. 와! 어 뭐야 어디 어디 내 캐릭터 어디 있음숭숭숭숭숭숭숭지도않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 <도>... <Hyung Lift Barista> <도. 도>. 야, 파꿔모파꿔모 바꿔 모 1등이다. 바꿔 모 1등. 나이등 한번 만시켜 줘. 으나하등이야 몰라.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당장, 당장, 당장, 당장, 당장, 당장, 당장, 당장, 당장, 당장, 당장, 당장, 당장, 당장, 당장, 오케이장 당장, 당장, 당장, 아장 당장, 아장아장 당장, 당장, 당장, 당장, 당장, 당장, 당장, 당장, 불편한 동거 이제 끝났네. 어, 연비야 또? <목소리도> <웃음> <웃음> <웃음> 또 죽여. 이거 <그거> 진짜 나빴다. <웃음> <와, 웃음> 또 죽여. <웃음> 진짜 너 확실하다 연비야. <몬이> 마지막 한마디 한번 해볼래? 저 지금 주, 지금 쏘시면 저 다음에 이양 물고 따라가서 때릴 거예요. <웃음> 아 여기 <웃음> 높어 그 <때려 어떡하다>. <웃음> 뭐야? 아, 나나 취소하려 그랬는데. 잘못 어? 눌렀다 쟤 잘못 눌렀어 진짜로. 와, 어 와. 죽여버렸다. 이래놓고 일 나오면 대박. 아, 루비야 언니 한번 어? 때리러 가자. 보하고 해야 된다. 패야 아, 된... 본다 본다 된다. <몬이> 계산한다. <웃음> 계산한다, 은별이. 아이템. 어유 많다, 많아. 어? 벌 닿겠는데. 아, 근데... 벌은 충분히 닿벌 다, 벌, 벌 다. 어? 이걸 어, 참고. 어, 일단 어, 굴리네. 어? 내가 봤을 때큰거한번 노리는 것 같은데? 이제 먼저 그래, 가있다가 가까이 오면 이제 죽이겠다는 마인드. 제가, 제가 어떻게 그래요. 와. <웃음> 아 여기서 이제 본인만 착한 이미지로 가겠다? 어? 남아. 보내네? <웃음> <웃음> 어? 먹는? 아하. <웃음> 먹어야지, 먹어야지. 먹네. 와 나만 여, 나만 트루피 없어? 어? 나만 없어? <웃음> 어디로 올까나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바로 앞인데? 와 양같이! 아니 근데 나 뭐, 뭐, 뭐, 못먹 못못 근데 어차피 못먹긴 해아 근데 저희가 바로 앞이긴 하네 아이씨 바르고 바르고 바르고 바르고 바르고 바르고 바르고 이맵이구나 그냥 머리 위에 <웃음> 폭탄이 떠있으면 다른 사람 때리고 도망가면 돼아예 폭탄 돌리기 말 그대로 폭탄 아잇. 아 얘들아 거기 뭐야 있으면 어떡해? 어휴 런아왜 아, 나.. 아유 나한테.. 야왜이자식 <웃음> 거기 있는 거다 알아 어 거기 거기 다 거길 갈 거야 <웃음> 도망쳐. 도망쳐 아 갇혀, 갇혔어! 아 여기 <웃음> 길 없어 여기 도망쳐 나 계속 갖고 있다가 도망쳐. 넘겨야지 도망쳐 도망쳐 아 안돼! 우와 <웃음> 나왜 <목> 아니 소리 작아가지고 오, 안 들렸어. I d 님 Oh, I d 아 n t k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o w Oh, I don't 터진다 터진다 어. 터진다. 가 터진다, 어. 아, 아, 루비야 빨리 빨리 빨리 뭐야 야너 언제 거기 었냐 아까부터 루비를 혼자 숨어 있었네 저기에 야 뭐야 여기 아... 아직 많이 남았잖아. 씨야루비리또 <웃음> 어디 숨어 있다. 아니에요. 내 생각에 거기, 거기 파란색 거, 거, 거, 파란색 거, 거, 거기. 파란색 빨간색 컨테이너 아이씨. 사이에. 아 <웃음> 이거 어디 숨어 있지? 거기 아이씨. 거기 아이씨. 거기. 아이씨. 아. 아. 오 피했다. 안돼. 조금만 더살 걸. 아, 게이아 아, 근데 아. 자석이 더 나아. 나. 나 자석 필요 없는 거. 어, 열 열쇠. 나 자석 필요 없다고. 제자리가 넘어갔네, 거의. 아니야, 근데 팀 어? 많이 모으는 거왜 보너스 줄 수도 있어. 트로피. 그것도 그렇긴 한데. 음, 음. 어, 리듬 게임이네. 아, 리듬 뭐야, 리듬 나 이거 들어게못 하는데 이런 거. 아, 나 이거도, <웃음> 어, 나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저 이거 안 해봐가지고. <웃음> 아, 나 라세까지 했는 눈이지만. 아, 저 라세케요. 아, 죄송합니다 어? <웃음> w 블루가 어, 어디요? W.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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저 속으니까 더잘 되더라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 누가 한 명만 있어라 제발. 아 콤보 틀렸다. 제발. 나 이제 내정지 와 얘들아. <웃음> <정해>. <웃음> 조용히 합시다 지금 리듬 게임 하는데 누가 시끄럽게 떠듭니까. 그지 같은 아 죄송해요. <웃음> <웃음> 어! 쌍적 어, 들어간다. 어, 루비언이 사격 들어간다. 루비언이 가면을 근데, 벗어라.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에바 참지 이스밖에 없 아! 아! 아! 따따따따따따따 따 아이씨 아유 그냥. 오! 몇 점이야? 누가 몇 점이야? 파크모 파크모 파크모. 파크모 원. 야, 조합이 야. 어, 루비언이 <루베리>? 어, 드디어 템포야. <웃음> <웃음> 누나 너 노래한다며? 가서 좀 얘기 좀 나누라. 어. 아, 어, 이야 이거 먹겠다. 어? 먹고. 아. 와, 야, 아, 못 먹었다. 아 어, 이거 뭐야 근데? 아, 아, 아. 이거 어떻에서 그 터지는 거 보는 거. 음. 아 저거 아. 외웠어, 야 봐야죠. 이거, 이거, 이거 집중력좋아야겠다 이거 좋아... 저, 저 방향키를 보고 외워가지고 어, 피하는 거야 한 칸씩 음, 아그 자리에서 한칸한 한 칸씩. 야 이거 해서. 어렵겠는데? 내 뭐? 자리가 어디 있는지 먼저 발, 빨리 봐야 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저게 난가? 음. 어? 어? 아 이게 아 순차적으로. 아야 뭐야 나 죽었어 그래서. 저도요. 아아 씨다. 아, 아! 나는 아, 위. 나 운전은 못했어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좌우좌좌우좌우위 위, 위, 위, 위, 아래 위위 아래 어 이래도 a we are a we are a we are a we are a we are a we are a we a e a we 근데 근데 가지면. 뭐. 가지 진짜 그만 갖고 오라고. 이번 턴에 이번 무조건 반드시... 1등에서 파크모 위치 바꿔야 돼. 어. 아 이거, 이거 나 어려운데, 이거 나. 자신 있어. 이번 턴에 반드시 상위권을 점, 먹어야 돼. 점프 있어요? 페이스바. 점프. 스페이스바. 아, 스페이스바가 점프. 아내 캐릭터 파란색으로 착각했어. 아나 벌써 지금 반피 넘게 다른 거야? 난 원에 약해가지고 아 큰일 났네. <웃음> 원에 약하대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아가다 안녕, 잘 안녕히 계세요 <웃음> 돌아간다리 돌아간다, 돌아간다 이거는 내 캐릭터를 잘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 점프라는 게 말이죠 예,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요 오늘 아, 루비 루베 잘하는데? 루비 <웃음> 게임 자체를 좀 잘하는 편인가봐 그니까 아이고, 오, 아빠요 아, 오빠야, 오빠 음, 좋습니다 아 잠깐만. 아 이걸 어. 한대 맞네. 어내 봤을 파크 더숙하는데 어? <웃음> <웃음> 아니, 루베리 게임 잘하 남녀. 오빠보다. 무슨 말나요어 <웃음> <웃음> 근데 이 녀석들 <웃음> 잘하는데? 어이. 우와! 아 잠깐만! 예! 네, 아 역시! 이거는 제가 참 잘하거든요. 어 가지 나왔네. 야 3등이 했는데 이분 난 아이템도 안 주는 거 봐. <웃음> <웃음> 어머 그러게? 야 아, 진짜. <웃음> 어다 닿는다. 닿는다 어, 닿는다 범위 닿는다. 어 범위 닿는다. H님 쪽쪽 네. 빨아 당겨주세요 제가 아까 아까 벌집 저한테 던졌는데 제가 깔아땡겨줘. 복수 안 했잖아요. 어 근데 네. 근데 뭐라고 하시긴 했는데 당연히 뭐라는 예, 하자! <웃음> 그러면 지금도 뭐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웃음> 빨아주세요 삐졌다 <웃음>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빨아요? 아 빨아주세요 맛있게 아, 드세요 네. 아 진짜요? 진수성창인 것 같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웃음> 어, 어, 맛있겠다 빨 생각 대신, 없었는데 그러면 빨으라고 해서 빠는 겁니다 아 대신 다음에 아, 예. 예. 죽었어요 근데 필요하긴 해 H 도 1기라면 먹어야 뭐... 돼? 몇 개야? 어, 선인장까지 먹고. 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맛있어. 오우 달어. 짭짤. 어, 야, 그야 이거 와, 먹나? 칸? 아니. 아, 아니야. 하나 먹자. 아, <웃음> 떨어져 오케이. 있는 열쇠 없나 뭐? 하나 있잖아. 하나 먹어 됐고. 오, 먹나? 먹나? 아, 닿네. 나이스. 와, 이런 미친. 1등 됐다, 이 와. 공동 1등 됐는데? 아, 이거. 아, 이거 범퍼카 범퍼카 그냥 아, 이거 약간 반성 있는 거. 음. 리고 반성 카한 번도 안 탔는데. 진짜? 괜찮 네. 괜는 그 걸? 가운데로 돌격. 가운데로 돌격. 가운데로 돌격. 아니, 솔직히.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와, 신겼죠? 아, 소리가. 안 따서 야, 그냥. 야, 이걸, 야, 야, 야, 이걸 이거 다여 야, 이걸기 야, 이거 귀여따뭐 야, 얘얘너뭐 야, 이거 귀 야, 이거 야, 걸렸네 여워 야, 이거 야, 이 아, 아, 야, 죽어 귀여워. 야, 이거 귀여워. 야, 이거 귀 야, 이 떨어지라고. <웃음> 왜? <웃음> 나이스. 아, 아니, 미친. <웃음> 와, 아니, 이게 뭐야? 개오가이야 꼬부라지 이러면. 에? 아! 아. 음. 들어가고. 음. 음. 음. 음. 어, 노라루려라 우리끼리 이러면. 음. 음. 음. 음. 음. 음. 안 쳤어요. 음. 저안 쳤대. 음. 아, 이거. 안 돼. 비소라. 얘들아, 비 소리 견제해 줘야 돼. 비소리 두번 1등이야. 비소리 두번 1등이야. 빗소리가 1등이야 지금. 음. 야, 야. <웃음> 그렇지. 그렇지. 나이 나이스. 어. 어. 어 힘들어. 어 아직 빗소리 아직 등이야어 잠깐. 잠깐 왜 시선 다섯 개가 느껴지지? 어. 오, <웃음> 야, 야. 쟤. 아, 어, 저기 야, 쟤 뭐야 저거? 저거 압싸이 아니. 아니야? 어, 그럴까? 저핵이야 아니 이저 떨어지면 저기 쳐라 야 그렇지. 아까비, 아, 아까비. 안 떨어졌네. 나좀 쳐줘. 나안 떨어져. 아! 제발. 우와 아 빠서. 제발. 아니, 나왜 자꾸 깨이 아, 안 돼. 아, <목소리> 어 뭐야 아, 해 What a poganya, w h a 아니 woman. Womb, m a 원펀 o m b b u 야, 근데, 이, 지금 어차피 턴 마지막 턴 다음이 마지막 턴이란 말이야? o 차 i Madaton, t u r a g 요 s h i n 고 Turagashina, Turagashina, t u r a g a 아 h i n a Turagashina, t u r a g 근데 일곱 개 나오 안 나올 수도 아, 있잖아. 죽이면 어, 열몇개 네. 나와. 응. 아, 그래요? 아니야, 루벼라. 아 루벼라. 돈 가져가. 용돈 아, 가져가. 아, 용돈, <웃음> 네, 용돈 네, 가져가. 야, 벼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용돈, 어 용돈. 자석으로, <웃음> 자석으로. 루벼라. 아, 나나 주머니 아, 열었다. 아, 주머니 와, 아, 열고. 아. 하지 아, 정확하게. 어떤 축화가 3점 축방을 치나? 너구 완벽하 지금 퍼펙트. 어떤 축방을 아주 좋은 각도야. 삼초한 제가 최후의 별론 하나를 듣고 한번 설택 자석으로 살펴볼까요? 자석으로 용돈 줄게 용돈 용돈 근데 드릴게요. 그게 제 진짜 직업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 <웃음> 그럼 뭐뭐 뭐 어떻게 뭐 기프티콘이라도 보내라는 거니? 하지, 하지 마 자석해 자석. 아 아니 죽어. 에이, 자석 자석 에이, 눌러 눌러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아아 뭐, 이번 미니 게임 뭐야 광구야 뭐야 이거 뭐지 이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다른 분들로 포켓 아 충전해서 쏘는 건가 보구나 음, 맞추면은 자기 꼬 공이 되네 음나 아, 그렇게 해서 집어 넣는 거 이건 처음이다 에 어, 나도 뭔가 어뭐 뭐야 아, 이거 다사 이거 아, 뭐 티가 없어요. 그, 그, 그, 그, 아. 실례지만 저 흰색이어서 티가 안 나거든요, 제께. <웃음> 저저흰색이가지고다제 거거든요 처음에. 안돼, 무조건 무조건 공들을 맞춰놔야 돼. 잠깐, 무조건 맞춰야 되잖아. 자날 맞추. 날맞 너가 들어가면 안 되냐? 아니, 잠깐만. 야가 들어가라. 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이거 어려운데? 씨 되게 어렵네 이거. 아니나 나, 내가 내가 데가지 말고 안돼 안돼 그러아아 아, 이런 미친 게이머 내공내공내공내공내공내 공이야 내 공이야 저거 내 공이야 저거 내공 저거 내공 마이 저내공저 내가 내내내어 마지막에 아이렇내장안가 보나 나다 뺏겼어 다 뺏겼어 다 뺏겼어 마지막인데 그냥 더나 이거 로켓 타라 그냥 타라 그냥 그냥 마지막에 시원하게 달립시다 <웃음> 시원하게 타야겠다 시원하게 그냥 타야지 뭐 마지막인데 무릉 무릉 무릉 어이 여 재밌다 <웃음> 아영데지영댐이지아나 어? <웃음> 상자 들어가 있어 영길 <웃음> 끝났다 어 과연 아 미니 게임 없이 끝나네 오케이 자 봅시다 과연 어떻게 될지 제발 이게 다양한 보너스가 있거든요 오 으흠 자 봅시다 품매 어워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다른 득점 요소를 평가받기 원하시면은 요거 지금 적용 기본 해놨거든요 2핀 데미지 최다 역시 와우 데미지 어? 최다? 어? 연비... 어. 어. 아. 갑자기? 야 <웃음> 연비가 여기저기 많이 쏴주이고다겼네 음. 어? 이거는 <웃음> 어? 열쇠 이거는 파크몬인데 어? 와? 뭐, 아, 나다 네. 나이스 이것까지 억까? <웃음> 이거까지억 <맞아>. 후원 감사합니다 <웃음> 이뭔마저 과거. 미니 게임 선이 누구야? 어, 비솔. 어, 야 이러면 아. 1등이냐? 아. 비솔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일, 어? 지금 총생 시간이 있을 때. 아, h 1등. 님도 1등이. h 님이 1등 고정 아니야, 그러면? 아, 그런가? 그럼 h 가 1등에서 어, 아까 1등에서 그거 먹었어. 맞아, 파크모가 맞아. 그가골때 아니야? 밝히지. 아, 골때 아니야. 아 오늘 이 게임 아, 처음 해본 h 가후 호원주 파크모 님, 별루벨 님 감사합니다. 이거 나 근데 <웃음> 벨루벨루님 감사합니다. 벨루벨님